이제 질병 요인은 무엇일까 이거다 그제 자 열을 함 들어보면 질병 요인이 아, 지, 이 질병이라는 것은 발병이잖아 그제 자 발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 우리 어떻게 고치겠노 에? 우리는, 누구말따나, 우리 저번에 그, 어제 전염병 그뭐 바이러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서울 대학병원부터 난리 났지? 전국에. 그 역학조사해갖고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뭐 격리를 시켜갖고 우리는 잠잠하게 또 만들었지만은, 이 격리를 시켜야 돼. 누구말따나 요즘 와서는 식중독 많이 생기잖아. 요 집단급식을 하다보면, 어느 제치에서 뭐 식중독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 역학조사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알겠노? 그 사람이 배가 아파서 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요한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식중독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중독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 똑같은 메뉴스가 들어와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리는 사람이 있나 뭐때문 그럴까? 단순하게 면역이 약하니, 그거는, 그냥 아들이나 하는 대답이고. 응? 내가 체질적으로 그 부위가 약해졌을 때, 그때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빨리 풀어내야 되는 거야. 자,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해? 여기 뭐 폐가 나쁜지, 간이 나쁜지, 뭐 위가 나쁜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면 이것이 집타고 그러면 위에 타격을 입는 이거는 위가 약한 사람인데 집중적으로 오는 거야. 메르스도 그렇잖아. 면허수이 폐혈증 아니야. 그 그럼 폐가 약한 사람인데 가면 심각한 타격인 거야. 그때 응. 노인 애들은 많이 죽었잖아. 그럼 식중도 걸리는 애들은 어떻게 해? 위가 튼튼한 애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식중도 잘안 온다. 이 말이야. 먹어도. 누구 말자, 식신도, 균도 소화시키갖고, 잉? 응? 영양분을 만들어 보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런 발병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은, 그거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야, 잉? 응?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치료하 병원에 가보자. 응? 병원에 가보자. 자, 간이 나쁘다고 우리 병원에 갔다. 막 간이 아니니까 별로 안 좋다. 했어야 되겠 사람이 살다보면 간이 그렇게 막피금세갖고 이래갖고 간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나 그이차때때라고 조금만 넘어가면 간다 나쁘고 조금만 떨어지면 간다 나쁘다 이랬뿐면 이건 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근원적으로 그 수치가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떻게 똑같겠나 누구 말따라 전부 다 이렇게 한 태블릿에 놓어놓고 예를 들게 되면 우리 다섯 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다섯 개 맞나? 하나 둘셋 넷.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각자 이 균형을 이렇게 이루겠나? 이루면 아주 좋은 거지. 그런데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했잖아. 타고날 때 어떻게 이쪽에 한계가 이만큼 붉어져 있다 이 말이야. 붉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간이 어떻게 원천적으로 강한 사랑과 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야니 윤천 쪽으로 약한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잖아 간 테스트 한다고 해보자. 균형이 요만큼이들 하자면 원래 태어나 갖고 이것이 정상적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조금 강해가지고 균형이 있는 거. 이 약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법원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균형을 이루고 있겠지 각자. 그렇지. 각자 이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처방하는 거, 이 사람한테 처방하는 거, 이 사람한테 처방하는 거가 똑같을까? 그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이 말이야. 그건 미친 짓이야. 그거는 어떻게? 해? 이 발병 원인을, 질병 요인을 모르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죠. 간이, 간이 강한 사람인데 간에 좋은 음식을 간에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보양식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간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커진다, 이 말이야.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떡해? 폭발한다 했지? 이 폭발해갖고 간이 이렇게 폭발했겠지, 이제 여기 뭐 생긴다더라, 이거? 이게 섬유가 되어버린 거야. 섬유 되어버린 그 자체가 바로 간암이지, 간암. 폭발해버는 폭발해버린. 그러면 간이 나쁘다 해갖고, 똑같은 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원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원인이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뭐 약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다른 장기는 어떻게 해? 다른 장기를 치밀치기 해갖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게되 여기에 대대 병이 오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한쪽이 병이 오면 우리는 병이지만 여쪽에 병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병증이잖아. 그러면 당뇨가 어떻게? 합병증을 유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치명적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단순하게 우리가 어 인슐린이 부족해 가지고 이 당뇨가 와가 있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그 상태만 유지되게 되면 우리는 편 안에 갈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병이 이 장기로 인해서 다른 병이 합병증이 있다고 아프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못 고치는 거야. 이? 그 원인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발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 그렇지? 아니, 멜레스도 우리가 어떻게 동남아에서 왔다고 하게 되면 동남이어 오는 걸 처음부터 차단해 보게 되면 거기서 유발되는 그거는 없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간이 나쁘다 해서 간에 묻고 간이 약해도 간에 묻고 강해도 간에 묻고 다른 장기가 해도 간에 묻고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든지 해봐 이것은 어떻게 해? 자 수학을 아주 잘 푸는 사람인데 수학 공부 계속 시키는 거야 영어가 부족한데 영어가 부족한데 수학 잘하나 있는데 수학만 계속 가르키는그 방법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 요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이 발병을 처리해갖고 처방을 하든지 약을 쓰든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인간 탑이 아니래 자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인 예로 하나 해보자 극단적인 예로 자 간암이 발생했다 암은 누가 이기겠나? 암이 이기겠나? 일반 세포가 이기겠나? 암세포가 이기겠지.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킬러세포를 갖다가 많이 양성해갖고 이거 잡아먹어보면 되는데, 암으로 진전됐다는 그 순간에는 이것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간암은 더 이상 안 크게 만들어보면 되는 거라. 안 크게 그런 거야. 암이 자랄 수 없는, 자라지 못하는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지 안을 안 키우면 되는 거야, 더 이상. 그리고 트는 속도도 아주 점진적으로 잘안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간암이 우리 절대, 어떤 지 보면 산에 가서 살은는 사람도 있고, 그치? 아마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간을 굶겨 죽이는 암 치료법이 만들어졌다고 발표는 해놨어. 암을 굶겨야 된다는 거다. 무슨 뜻지 알겠지? 그게 아니다는 거다. 자, 힘이 에너지는, 우리는 다섯 개의 에너지가 있다 했다. 그치? 자, 보장에서 에너지가 이래 있기 때문에, 간에서 에너지가 없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간에서 못하는 효소들이라는 건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주입할 수 있어요. 주입할 수 있잖아. 그러나 여기에 간의 음식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게 차단을 해보게 되면, 그 안에 드는 감은 어떻게 되는 지도 못 크는 거야. 지도못 크잖아. 클수 있는 바람이. 도못 크지만 간도 요 그렇게 간은 약해지고 그렇게 간에서 그 하는 거는 외부의 다른 장기를 통해서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는 투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만 내가 모르니까 그런 아학적인 의사들이 하는 문제고 자어지간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니다 간이 안 크게 만드는 거 그럼 간은 어떤 게 좋아할까? 간마다 조금 다르겠지, 그지? 간 부위마다. 그러면 우리는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앉아다니? 그, 앉아들이. 그, 고기 많이 먹으면 되겠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산에 가서 풀뿌리 먹고 사는 거야. 풀뿌리 먹어야 간, 암안 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산에 가서 산 사람들이 주로 산에서 많이 사는 거야. 그런데 그거 뭐, 나는 잘 모르겠지만, 텔레비 노는 거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암 환자가 사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살 밖에 모르겠다. 왜? 여기 있으면 고기 먹고 옆에서 냄새 나게 되면 그거 뭐코치 고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암이 얼마나 꼬약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 아니 그것을 갖다가 먹고 산다는 소리야, 이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야. 문제가 기 있지? 사람이 암 환자가, 암 환자가 여기 있으면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내 코에 오게 되면 암은 벌써 안닿는거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 절단 없는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식이요법이 정말 죽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저암 환자 수술하는 거,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암 수술해갖고, 뭐, 1년, 응? 6개월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암 수술했다는 것은 무조건 죽는다는 소리다. 그렇지? 무조건 죽는 거 생존율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영원히 살아서는 사람은 암안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생존율이 그만밖에안 되는데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럼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이 거는이 어떻게 이 정확한 이것을 구별을 못한 거야. 생각해봐. 간이 이그만큼 해갖고 인간에게 알려질 정도로 고통이 왔다 하게 되면 이 간에, 암이, 암이라는 것이 온 봄에 다 퍼져 있겠지, 피를 통해서. 그지? 그런데 이쪽이 잘라, 절단했다 해가지고, 이 수술하듯이, 그래, 그냥 하는 거는, 치료법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우리는 몸속에서 어떻게 해요? 씻도 때도 없이 암세포는 만들어지는 거야 이? 그런데 우리가 건강만 하게 되면 암세포를 퇴치를 할수 있는 거야. 암세포를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몸이 어떻게? 해? 바ラ스 이게 균형이 딱 잡힌 상태에서는 이거는 건강한 거야. 그러면 건강한 사람인데는 암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내 덩치만 크대 갖고 건강하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다. 덩치 크다고 해 건강한 건 아니래. 내 장기의 바ラ스가 타고난 바ラ스가 어떻게 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는 가장 건강한 거야. 가장 건강한 거야. 그 상태만 유지되게 되면,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암을 퇴치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누가 퇴치하겠노? 지가 퇴치해야지. 몸속에서 퇴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병 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치료가 어떻게 되겠노? 치료가 불가능한 거야. 아니? 어쩌면, 우리가 뭐 예를 수술하는 거야. 잘 되지. 여기 공기 있으면, 이거 뭐 수술해보면 되는 거고. 다리 뭐 부러지 있으면 다리 뭐 기워갖고, 저, 기부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장기 이거는 아니잖아 원인과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규명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 시스템이 치료법은 아니다 그지? 이론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앞으로 이론이라는 것은 이 과학이야 그지? 이론은 과학이다 그러면 이론은 의학이 안 돼. 의학은 임상 실험이야, 그지? 여기서 우리는 의학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우리는 약학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는 이론이 아니다, 임마. 여기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투약하는 임상이다, 임상, 그지? 그러면 이 이론, 이 이론을 이 이론이 있다면 이 지금 의학이나 응? 약학에서 그 이론을 증립을 못했다면. 이 이론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어?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것이 우리는 연구고 그제 이것이 연구라는 거다 연구 이론이 정해지게 되면 이 연구 과정과 임상실험을 거쳐 갖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규명하는 건데 지금은 이 이론이 없다면 없으 어떻게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각자 가는 거야 각자 가는 거야 이?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여기서, 둘다 돈만 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체계화 시키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수술이 많은 이유 중에도 하나는, 암 수술이 많은 이유 중한 개는, 세계 암의 약, 약 시장이 4,600조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막 다,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임상실험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 수술을 해봐야 임상실험이 맞는지 없는지 할까, 이거? 그럼 뭐 투약하는 거야. 그럼 아무 데서, 저, 저, 크게 뭐, 거하게되면 전부 다 이거 투약할 때는 과학수 쓰고, 응, 공짜로 다 처방받잖아. 그럼 실험이야, 실험.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약학에 대한 실험이지. 우리는 이론과, 이거 질병을 치료하는 실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치? 원인을 규명하는 실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지금도 우리 의학도 아주 오류가 많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돈 돼.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돈 돼야 돼. 약파을풀라려고돈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 약학이론과 의학이론과 이런 과학이론을 접목을 해갖고 이것이 우리는 현실에서 와 닫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이것이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론은 또 식품과 연관 되겠지. 그렇지? 식이요법이니까 식품 연가도 연관될 것이고 식품 제조와도 연관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와 이렇게 연관되고 이거와 이렇게 연관되고 이런 이론들 을 연구하고 우리가 테스트하고 우리가 응? 실습도 하고 이런 거 장비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저거 돈벌어 갖고 어떻게 돈안 가먹는데 이런 데만 연구하는 거야. 하기사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 항상 배고픈 거야 연구하는 사람이 배고픈 거잖아 그래서 저거 안 할라 하는 거지 그치? 저거는 뭐 필요없고 뭐돈 버는데만 참 <웃음> 누구보다 수술 잘해갖고 그라직 뭐 수술 잘하고 그냥 눈에 가고 라직 수술 잘하고 응? 입이 그거면 임플란트 잘하고 몇 응? 가가면 수술 잘하고 응? 이거 뭐지? 이렇게, 이거는 돈버리는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참된 삶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 그런데 수술하는 의사들이 뭐시간이어야지 뭐. 병원에 돈 벌이 줄락하니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술만 해야 되는데, 이 저녁에 무슨 연구를 하겠노? 그치? 수술도 하루에 그렇게 많이 씩만면안 돼. 오전에 한 번씩이고, 오후에 한 번씩이든지. 나머지 연구들 좀 해야 될거 아니야. 맨날 수술만 하고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쵸?